오늘은 제가 장기전세주택이라는 걸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아마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거예요 구글에서 장기전세주택이라고 검색을 하면 여기 주택임대라고 되어 있죠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은 공고들이 나오는데 최근에 얘가 나왔어요 다른 거 조회해서 보세요 뭐 300, 4000, 7000뭐 이렇게 나오는데 얘만 5만입니다 그만큼 많은 분들이 장기전세주택이라는 걸 관심을 갖고 계시다는 건데 장기 전세주택이라는 게 뭐냐. 무주택 서울시민. 그러니까 서울시민만 이제 해당이 되는 겁니다. 주변 시대 80% 이하의 전세보증금으로 공급하는 분양 전환이 되지 않는 공공임대주택이다. 그럼 이게 뭐 메리트가 있냐. 사실 지금 메리트는, 어, 조금 공부되어 봐야 될것 같기는 해요. 제가 이로 알려드릴게요. 중간에 보면은 공급현황이라고 있는데, 음, 요 단지들 있잖아요. 요단지들의 일반 공급 수가 있고 그다음에 금회 공급할 공가 361세대 그리고 이거에 대한 예비 입주자 1700세대 해가지고 2115세대를 지금 모집을 하는 건데요. 이뭐 단지들을 전세를 사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예를 들면 강남 신동아 패밀리의 이 단지는 4억 7250만 원에 사는 거고요. 전용 8사기준입니다 그리고 이 밑에 여기 보시면 레미안 그레이튼 이하로는 어 이제 공공에서 지은 아파트가 아니라 민간에서 지은 뭐 재개발 재건축 이런 아파트들을 중에 일부를 어 장기 전세 주택으로 살수 있는 건데요. 자 한번 시세랑 비교해 봤어요. 레미안 그레이튼 레미안 그레이튼이라는 단지는 여기 있습니다. 한티역 근처에 있고요. 역삼역도 가까워요. 선릉역도 있죠. 이 단지 시세가 2 6평 기준으로 전월세가 3억 9천에서 4억 5억 뭐 7억도 있고 이런 곳입니다 9억짜리도 있네 보시면 한때 11억까지 갔던 그런 곳인데 지금은 3억대인 것 같아요 어쨌든 이런 단지가 있는데 이런 곳에 아파트를 6억 7천 450만원에 살수 있는 겁니다 전세로 어, 레미안 데치팰리스 여기 되게 유명한 단지거든요 여기가 오우, 되게 비싸네 8억 500만 원. 전용 오고입니다. 전용 오고 시세 한번 볼게요. 전용 아, 26평. 전월세가 뭐 8억. 큰 차이 없죠? 최근에 전세가 전체적으로 가격이 떨어졌기 때문에 한때 12억까지 갔던 그런 집입니다. 근데 8억에 살수 있으면은 어, 메리트가 있느냐. 지금 8억인데.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큰 메리트는 전세 살아보고 월세 살아보신 분들은 통감할 텐데 집주인 잘못 만나면 진짜 골치 아픈 게 전월세입니다. 근데 얘, 이, 이 단지들은 어, 집주인이 정부다 보니까 그런 면에서 좀 메리트가 있죠 마음 편히 살수 있다 저는 집 사는 거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편이기는 해요 어, 그런데 사람마다 집 사는 게 마음에 안들 수도 있고 집을 안 사고 싶으실 수도 있고 그리고 어, 집을 사기 전에 돈을 모으는 과정에서 마음 편하게 전세 임대를 살고 싶으신 분도 분명 히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은 이 전세 임대 아파트가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이렇게 5만명이나 지금 보고 있잖아요 그 말은 인기가 높다.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고문에 보시면, 제가 지금 이제 보여드릴 게 공고문이고요. 어, 동호 명세라는 것도 있고요. 커트라인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동호수가 아예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어요. 보이시나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 단지에, 뭐, 이 단지에 동호수에 전용 면접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입주자 커트라인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 이 커트라인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부 단지는 예비자 커트라인이 전원이에요, 전원. 이 말은 조금 기다리다 보면 조금이라는 표현이 사람마다 기간에 대한 인식은 다를 수 있지만 기다리다 보면은 예비 입주자의 당첨도 노려볼 만하다라는 거죠. 자 그럼 공고를 한번 첨도 한번 볼게요. 아, 이거 사무실에서 혼자 찍으려니까 되게 어색하네요 오늘이 음, 3월 29일이고 저희 출근 시간이 원래 10시인데 어, 직원들 출근하기 전에 미리 호딱 찍을찍으려고 저는 8시에 출근했습니다 용기 는다 30분 걸렸어요 이 잡소리고 자, 이, 이게 공고문이에요 아까 여기에서 여기에서 이 공고문을 열면 이게 나옵니다 자, 미리 표시를 좀 해놨어요 공고일은 3월 24일에 나왔고요 그리고 3월 24일에 5일만에 지금 하루에 만 명씩 봤네 5만 명에본 겁니다 평균적이진 않겠지만 자 이렇게 목록이 쭉 나와 있는데 이거 다 보면 재미없고요 물론 다 보기는 해야 돼요 이제 까먹을까봐 메모되 놨는데 글씨가 제 엉망이라서 양해를 좀해 주십시오 자어 장기 전세주택이라는 건 뭐냐 이게 맨 위에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주변시세 80% 이하의 전세보증금으로 공급하는 분양 전환이 되지 않는 그러니까 어, 여기 살더라도 내가 거주할 는수 있지만 주인이 될 수는 없는 거죠. 공공임대주택입니다. 그리고 단독 세대주, 1인 가구, 그러니까 혼자 사는 분들도 혼자 사는데 세대주이신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도 신청 가능한데, 이런 분들은 작은 면적, 전용 3구, 전용 3구면은 한 15평 정도 되겠네요. 괜찮아요. 혼자 사는데 15평이면 충분하죠. 충분하다. 좋다. 어쨌든. 자 이렇게 쭉게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고요 뭐 이런 것들 한번 읽어보시면 되는데 어, 일단 공급 일정은 알아야겠죠 공고가 나오고 1순위가 4월 3일부터 4월 4일인데 여기 2순위 접수기간도 있잖아요 1순위에서 마감이 되면 2순위까지는 기회가 아예 없습니다 그 제가 1순위만 하이라이트 해놨고요 발표는 5월 4일에 음, 심사를 되게 오래 하네요 그렇죠? 당첨자는 9월 15일에 어, 아이고. 뭐야 되게 오래 걸리네요 어쨌든 그래도 어, 일단 되면은 좋은 거니까 조건들이 있는데 이따 좀 자세히 설명 드릴게요 자 일반공급 일순위 기준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맨 처음에 이제 공급 일정이에요 그래서 일정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세부 일정인 장소 이렇게 나와 있고요 어디서 한다 인터넷 정의하게 된다 이순위는 아까 말씀드린 접속이 없을 수도 있다 자 이게 제가 처음에 보여드린 이제 공급 현황 이제 어디에 몇 세대가 들어오느냐 공사 건설령이 있고 재건축 재개발 매입형이 있는데 공사 건설형을 쉽게 말하면 나라에서 그냥 다 지은 거예요 처음부터 이 단지를 근데 일 전부를 다 옛날에 시프트라고 불렀거든요 이 시프트로 공급하는 거는 아니고 어 일부는 다른 형태로도 공급을 하고 일부는 시프트로 나오는 거고요 레미안 그레이튼 이 이하의 단지들은 그냥 민간에서 지은 그런 집들을 어 정부가 일부는 기부채납이라 해서 아파트를 새로 짓게 되면은 나라의 세금이라고 해야 되나 일부를 좀 줘야 되거든요. 여기 공원을 준다든지, 집을 줘야 된다든지, 그런 게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매입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단독 세대주, 아까 제가 40제곱미터 이하만 신청하다고 했는, 가능하다고 했는데, 여기 수서동 721-1번지 30, 여기 제곱하고, 레미암 길은 센터피스만 가능하다. 수서동 721-1은 이게 하나움이었나여입니다 네, 어, 하나. 한이움이네요한이움한이움 한이움 아파트. 여기고요. 그 다음에, 레미안 기름 센터피스. 이게 엄청 유명한 단지예요, 이 동네에서는. 굉장히 크거든요. 2352세대네요. 또 엄청 큰 곳입니다. 여기에만 이제 가능하다. 그래서 전체, 이거를 이제 먼저 설명을 드리면, 전체 모집이 2115세대인데, 금에 공급할 공가. 공가 말이 어렵죠. 비어있는 집이에요. 빈 집을 바로 입주할 수 있는 건 351세대. 어, 예비 입주자를 뽑아요. 됐는데, 당첨이 됐는데, 안 들어가신 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예비 입주자에서 이제 먼저 채우는 거죠. 아예 금에 공급할 공가 입주자가 0인 곳도 있습니다. 이렇게 널이라고 되어 있죠. 그럼 예를 들어, 이세개 단지들은 없는 거예요. 근데 예비 대기자가 두명이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다 이제 찬 거죠. 그러면 열1명을 모집을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게 렇 면적들 나와 있고요. 가격들. 강남 한양수자인 이런 데 유명하죠. 4억 1000만원. 강남 한양수자인 모르실 수 있으니까 제가. 신자를 찾아드립니다. 이런 곳입니다. 이 위로 올라가면 수서역이 나와요. 제가 세곡 지구. 세곡이 공공주택 지구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나라가 마련을 해놓은 거죠. 고덕 강일 지구나 리앤파크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이걸 다 리뷰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주요 단지만 좀 해봤습니다. 레미안 그레이튼. 이런 것들은 입지가 좋아요. 그레이튼이잖아요. 죄송합니다. 뭔가 큰, 큰것 같은 느낌. 아까 방 보여드렸던 한티역도 가깝고, 선능역도 가깝고, 역삼역도 가깝고. 진짜 가깝다. 도보권이죠, 이 정도면. 유명한 데 볼게요. 와, 이런, 진짜 좋은 곳이죠. 처음 보여드렸다. 싸이 런 데는. 7억, 6억, 8천. 뭐, 이렇게 이렇게 쭉 여러분들 확인하시면 되고요. 뭐, 공고일 이후에 퇴거가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공고일 기준으로, 이 공고가 난 날짜가 있습니다. 3월 24일이었죠. 이 날짜를 기준으로 추하도 누구 나갔어. 그러면은, 공가가 추가로 발생한 경우 이럴 때에는 어 공고된 숫자보다 더 많은 수의 예비 입주자를 선정할 수 있다 기회가 좀더 있을 수 있다 아까 9월이었던 거 기억하시죠? 공가재공급 빈집에 누군가가 살다가 저희가 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런 거를 공가재공급이라고 하는데 아 재공급을 한다? 어쨌든 공가재공급이 빈집에 들어가는 거예요 빈집에 들어갔을 때 일부 마감재의 파손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어 이런 거는 입주자 본인의 부담으로 한다 근데 여기서 에 보시면 이게 좀 애매해요 파손 부분은 공사에서 교체를 한다 그러니까 일부는 공사에서 교체를 하는데 어 마감제 전체 교체를 원한다 뭐 전체 다 바꿔 싹 바꿔주세요 이러면은 어 네가 바꿔 뭐 이런 겁니다 그리고 장기 전세 주택이 나온 지가 좀 됐죠 이 시프트라는 제도가 그래서 법정 임대 의무 기간으로 거주 기간이 제한될 수 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주택마다 이 남은 법정 임대 의무 기간이 다릅니다. 그래서, 요, 거, 주기한이 달라질 수 있다. 거기, 거기까지만 할수 있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거 팁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 새로 지어진 곳들에 들어갈수록 요 기간이 길게 남아있겠죠. 신축 아파트 중심으로 보면 됩니다. 그리고 장기 전세 주택이 법적 의무, 임대 의무기간 끝나게 되면 어떻게 될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자, 신전 자격인데요. 사실 이, 이 여기서부터 핵심이죠. 여기까지는 이제 여러분들이 어, 이게 좋다, 나쁘다. 이런 걸 판단할 수 있는 거고. 여기서부터가 이제 핵심인데, 일단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성년자 무주택 세대 구성원, 그러니까 집이 없다는 뜻입니다. 자동차 보유 기준이나 뭐 이런 소득, 부동산 이런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입니다. 뻔한 얘기긴 하죠. 상계장암지구는 의정부시 거주자도 포함합니다. 여기가 상계장암지구입니다. 도봉산역 근처에 있네요. 좋네요. 의정부시 거주자도 포함한다. 의정부시가 가깝나요? 음, 여기 위가 의정부시니까 가깝네요 해당되는 사항이 있는지 여러분들 한 보시면 좋겠고요 외국인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입주 자격 검증이라는 건데요 그러니까 예비로 있던 사람이 들어와도 되는지 안 되는지를 확정을 할 때의 기준은 해당 산정 시점에 산정한 것으로 간주한다 그러니까 입주할 때의 그때를 기준으로 한다 뭐 이런 뜻입니다 말이 엄청 어려워요 한세대 1주택 신청 원칙으로 하고요 중부 신청하면 전부 부유 처리한다 이런 꼼수가 많이 있나, 봅니다. 배우자가 세대 분리해서 신청하고 이런. 그만큼 간절하신 분이 많이 있는 거겠죠. 뭐 이런 것들. 뭐, 불법 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분양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분양한 거 아직 지어지 않아서 들어갈 수 있는 권리고 입주권 같은 경우에는 재개발이나 재건축 이런 것들을 기다리신 분들이 가지고 있는 거죠. 이분들이 뭐 기다리면서, 아, 기다리는 동안 좀 시프트에 머물러야겠다. 이런 분들은 안 된다. 신청 자격은 공고일로부터 입주시까지 계속 유지해야 된다. 간단한 말입니다. 입주할 때 기준을 따진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무주택 조건이나 이런 것들을 유지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면적별 자격 기준을 볼 텐데 60제곱미터 이하는 단지를 이렇게 다 어, 이거 다 적어놨습니다. 적어놨고 소득 및 자산 보유 기자산 보유 기준이 있는데요. 소득만 바뀌고 자산 보유 기준은 똑같아요. 그래서 60제곱미터 이하는 300만 원대 1인 가구 기준으로 태화도 포함한다. 그리고 자, 부동산은 2억 1,550만 원. 자동차는 3683만원 어 여기 보건복지부 장관이 전하는 금액이라고 되어 있는데 보험이 보험액을 기준으로 하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 기준입니다 60제곱미터 초과 85제곱미터 이하는 어 이렇게 되고요 금액이 좀 올라가죠 400만원으로 85제곱미터 이하는 500만원으로 이건 똑같습니다 자동차 부동산 자 이제 입주자 선정 지금까지 본 거는 야, 이게 너무 많이 헷갈리죠 신청자격 여기 보면 일반공급 제가 동그라미 쳤는데 일반이 있고요 주거 약자가 있습니다. 달라요. 그래서 가 나로 구분을 해놨어요. 일반 공급의 일반을 한번 볼게요. 월평균 소득 70% 이하한테 먼저 공급을 합니다. 공사 건설형에서 공사 건설을 뭐라 했는지 기억나시죠? 그 국가의 땅에 국가가 지은 거 이분들한테 먼저 공급을 하고요. 1순위는 해당 구 면접 구 면접 구 기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해당되는지 보시면 되고요. 전 성동구 사는데 없네요. 안 되겠네요. 저는. 동일 순위 내 경쟁이 있는 경우. 요, 또 기준이 또 있어. 이따 볼 거예요. 이따 보여드릴게요. 자, 그리고 50 이상, 60 이하. 아까는 청약 저축이 없었죠. 내 네,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또 소득이 70% 이하한테 먼저 공급 해주고 기준 여기 있고요. 70%면 이거다. 또 동일 순위 내 경쟁이 있으면 똑같습니다. 거의 비슷해요. 이제 점점 줄죠. 딱 봐도 줄죠. 이런 우선 공급이 없어졌습니다. 면적이 크니까 아무래도. 80, 85제곱미터 이하는 아 요거 얘기 되는 거예요 여기는 청약예금이에요 여기는또 청약저축이고 물론 그 이후에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신 분들은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예금은 그냥 한번 넣어 놓기만 하면 되는 거라서 예치 기준 금액 이상이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돈만 있으면 돼요 그래서 요 금액은 천만 원만 있으면 된다 천만이 예치가 되었으면 된다 자 매입형 매입형 같은 경우는 60제곱미터 이하도 아까의 소득 관련된 내용이 없습니다 똑같고요 똑같고요 똑같구요. 똑같구요. 85제곱미터 똑같고. 얘는 대신에 요 금액이 좀 다르죠. 600만원. 아까 여기는 이제 면적이 더 커서 그래요. 양재 212, 우면 2지구에 있는 여기는 114, 114제곱미터 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나와 있던 것들 있잖아요. 아까 위에서 제가 쭉 설명한 거, 여기 이제 마지막에 다 정리를 한번 해놨습니다. 거주지, 예를 들면 50제곱미터 이하는 월평소득 이하, 거주지 그다음에 배점을 합산한다 배점이 동일한 경우가 있잖아요 이때는 미성년 자녀 수가 많은 순으로 전산 추점으로 결정한다 어 일반 민간주택이나 분양 같은 경우는 당첨자 커트라인 굉장히 중요한데 장기 전세주택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전원이 되는 경우도 있고 널 널도 있기 때문에 그냥 일단 쓰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이거 점수 해보고 와 나는 이거. 20몇점 밖에 안되는데 안되는거 아니야 그렇게 너무 속단하지 마시고 일단 쓰십시오 자 이제부터 주거약자 주거약자는 이런 분들입니다 그래서 한개 이상의 자격을 갖춘 사람들 고령자 시거나 국가유공자 시거나 50제곱미터 미만 50제곱미터 미만은 70% 이하 공급하고요 똑같이 연접구 50, 60 여기 단지들이 나와 있고요 70한테 이하에 우선 공급하는데 일단 1순위는 청약저축에 가입한 겁니다. 청약저축은 월 납입금이 있어요. 주택청약저축은 물론 가입 해당이 없고요. 소득 기준도 확인하실 수 있고요. 이제 주거 약자분들은 동일 순위 경쟁 시에는 입주자 선정 순서가 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럼 주거 약자용 주택 가점수가 있는데 제가 계산해 보니까 13점이 만점이더라고요. 이렇게. 부양가족수 연속 거주기한, 뭐, 이런 것들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자, 이제 동일순위 내, 그러니까 일순위 내에서 아까 그 기준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 기준표가 여기 있습니다. 아까 어디, 어찌든 기억나시죠? 음, 여기 동일순위 내 경쟁 시에 입주자 선정 기준에 의함이 있다는데, 요게 요, 요입니다요거이건 35점 만점 정도 되는데, 일단 저는 집이 있기 때문에, 어, 점수가 애매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집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만 40세거든요. 그래 40세 기준으로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을 10년, 10년 했을 때한 25점 정도 나오더라고요. 저는 3자녀거든요 연속 거주 기간은 성년부터 계산, 계산을 한다. 입주자 모집 공고일까지 한다. 아까 말했던 상계 자금지구는 의정부시와 동일 지역을 한다. 무주택 기간은 만 30세 대로부터 연속해서 무주택 기간을 한다 일찍 결혼하신 분들은 혼인신고일부터 계산을 한다 감점도 있습니다 감점 점수가 높으신 분들이 계속 새집에 사는 것을 방지하는 거죠 민간주택을 사시든 공공주택을 사시든 유의사항 꼭 보셔야 되거든요 유의사항에 보시면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이다 거주를 계속 희망하는 분들은 2년마다 계약을 갱신하는 겁니다 그 전에 나가보시면 어떡해요? 나가시면 됩니다 습니다 2년마다 이제 계약 을 갱신한다는 것은 소득 기준 초과나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러는데 갱신할 때 소득 기준을 입주 기준 소득을 초과할 수도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살증이 되게 된다. 그리고 무주택 요건 이런 아까 뭐집 사거나 이러면은 어 계약이 취소되거나 갱신 계약을 할수 없다. 집 샀다고 해서 바로 나가는 건 아니고 2년 동안은 할수 있는 겁니다. 청약 관련된 문의는 1600의 3456. 자요거 나오면 은 여러분들 거의 다 끝났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소재지 주소가 이렇게 쭉 나오게 되고요 공고 다본 거예요 저랑 같이 자 이제 다했든데요 어, 사실 저는 집 사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꽤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편이에요 하지만 모든 선택은 개인이 하시는 거고 분양을 기다리시면서 거주하실 집을 찾는 경우에도 유용한 정보라 생각하고 어찌됐든 간에 여러분은 선택을 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정보를 정리해서 말씀드리는 게 제가 이 채널을 운영하는 목적입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하는 만드는 영상도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4월 3일이니까 날짜 얼마 안 남았잖아요. 많은 분들이 이 영상 보시고 어, 신청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시리아 조용히 자, 재밌게 보셨다면 어,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꼭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목소리>